이어지는거 저번처럼 네. 여기서도 이렇게 탑할때 이제 그같잖아요네 그, 네. 처음 들어갈 때는 디타이어열 이제 열을 조금은 네. 미끄어질수도있다는걸 생각하고 이제 탈두 그. 바퀴는 아, 아, 아, 그냥 고두 바퀴 좀다음면 열은 되게 오라가고 근데 엘라는 그렇게까지 빨리 오르진 않아요 아까 그 5번이나 아까 S자 있잖아요 네. 이런 데서는 네. 열이 올라도 차가 뒤에 가벼우니까 뒤가 열이 엄청 안 올라요 여기서 밟으면 뚝 밟지 말고 뚝 네. 지그시 밟으면 수동이 낮아지 않아요 여기 마찬가지로 처음에 일찍 밟거나 이렇게 지그시 밟다가 지, 처음에 지그시 밟으면 나중에 제어를 할 수가 있대요 어차피 브레이크 포인트가 여유가 있으니까 한번 끼는 것만 여유도 타볼게요 그러죠? 네. 여긴 이제 감속하고 여기 이제 감섭하고 여기 올림픽이 계속 보고, 뭐 먹고, 갔다가 여기서 이제 들어가서 컴보다 보니까 웬만큼 가속은 다 되는데, 네. 약간, 그, 4월 정도만 음. 가져가는데, 어차피 150은 굉장히 여유가 있어요. 좀 응. 전에 한 100에서 밟아도 여유가 있잖아요. 물론, 이제, 가속을 다안 했지만은. 좀 전에 이제 이렇게 탄게 네. 제가 보기에 궁철님 차량이 한6 0 정도 더 있었던 것 같고, 이번에 한 바퀴만 한7 5에서한 80%? 네. 한 조금만, 살짝만 조금만 더 높여서 한번 타면 되니다 타고 난 다음에 한 두세 바퀴는 그냥 좀 천천히. 그냥 다시 좌석도 사실 이제 다밝은 제가 그래가지고 한8 0 정도는 밝은거 같아요, 좌석이랑 이런 건 브레이크하고 연속 자체도 제가 한5천 정도에서 전속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 이게 처음에는 브레이크 자체를 밟고 좀 밟다가 더, 더 밟아도 돼, 이렇게. 예. 그쵸, 끝까네그렇죠 근데, 나중이라면은 끝까지 다 밟아도 되는데, 지금은 뭐 어차피 끝까지 다 밟은 게 아니니까. 이렇게 밟다가 그 다음에 이제 끝까지 이게 피해 줄 때도 이게 그 혹시라도 저 차가 이제 통보면 무리하다 이렇게 스캔할 수 있거든요 돌아보실래요? 아 어, 아니요 아니요 캐터는 뭐한적할 그런 아니에요 아니. 일단은, 150에는 굉장히 브레이크 여유 있어요, 어차피. 어. 150에서는 굉장히 브레이크 여유 가 있기 때문에. 여기 도는 게 100, 앞에, 100에서 100 정도? 어떤? 저쪽 구에서 브레이크 밟는 거? 브레이크 밟는 거. 어. 여기는 50좀 전에. 50좀 전에. 50좀 일단은 지금은 좀금 가실 수, 수 있으니까 150 정도 전에 150 조금 지나서 그러니까 150 편집판을 보고 난 다음에 브레이크를 살짝 올리고 조금 더 지그시 특히나 또 이게 처음에는 브레이크를 세게 밟으면 은 차가 이제 자세가 더 그쵸 차중이더쪽으로확 넘어가니까 처음에 오히려 그게 더 어렵거든요 여기서 아까 이제 브레이크를, 이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뒤에가 가장 이게 빠지는 거죠. 여기는 이제 50쪽 되네요. 여기쯤에서 브레이크를 밟고, 그 다음에 왼쪽 보고 이제 들어가서, 여기서 브레이크 밟고, 이제 3단을 놓고, 속도, 어, 속도는 아, 이제, 엑셀은 발만 올리고 있는데다 네. 발만 올리고 있다가, 가속했다가 살짝 좀졌다가 다시 엑셀 올리고 있다가, 가서 어느 <목소리도> 정 엑셀을 처음에 잠깐 부드럽게 올리고 있다가 기다리다가 쭉 지그시 가서 가고. 마찬가지. 아, 예, 무조건. 이제 나중에 되면은 이거를 이제 그 풀로 가는 속도 이제 구간이 짧아지는데, 처음에는 좀 살짝 엑셀 올리고 있다가, 백세를 올리고 있다가 점점 계속 가서 예. 네. 이게 나중에 가면 이 가스가는 그게 짧아, 폭이 짧아지는데 이게 그반요 그렇죠? 여게있게다 있게 돌아가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어. 강하게 제동하실 필요가 없어요. 지금 아, 속도가 아예 넘200뭐 이런 넘어가. 어 그쵸. 그, 그, 그쵸. 그리고 네, 이제 네. 지금 상태에서도 제가 봤을 때이 차는 레이트 이제 브레이크를 하다 하게 밟았을 때는 네. 한80 정도에서 설수 있을 것 같아. 요 브레이크 제동을 네. 네, 거기서는 80까지 브레이크, 쭉 가속했다가 거기서 브레이크를 밟으면은. 네. 레이트 브레이크로 이제 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거기까지 가면은, 나중에는 이제 아시겠지만은, 거기서 더 내려갈수록 차가, 자세가 불안해져요. 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컨트롤 할수 있을 때, 더내려갈수 이제 찍을 수 있을 것 같고, 어차피 지금은 뭐, 그 정도까지는 아니니까. 하는 게 이제 휙 이렇게 이제 는 게, 이렇게 들어가 받을 때 이렇게. 이럴 때, 이제, 뒷바퀴도 하중이 이렇게 가는데, 뒤에는 이제 무게가 작으니까 그립이 별로 없어져서 이렇게 스피드를 하는 거거든요. 이럴 때 스피드를 하는 거 하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코너에서 이렇게 핸들을 꺾고 있는데, 브레이크를 밟을 때, 밟으면 자동으로 앞에 하중이 이렇게 넘어오면서 뒤 하중이 또 빠지면서, 마찬가지로 뒤에 하중이 쓱 날아가거든요. 제일, 이 두, 이두상황에서보터 뒤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어느 정도는 작업은... <목소리가> 여기서 엑셀을 그냥 기우식 가져오고, 아,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가 지금, 지하고그지 지금, 지그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요 지금, 식금 지금, 지금, 지금, 지금, 지 이렇게 마찬가지로 입장도 없고 부드게연습로 부드럽게 연속적으 <목소리> 그러니까 좀더 달렸으면 옆에 타고 한 2, 10초 정도에서 한 9초 정도 없 같아요 차라리하고 따지괜거 같은데 속이 지금 앞에 12% k m 잖아요? 네밤새 풀었어요? 아직 조정안 했어요 아, 조정은 안 했어요? 부드럽게 돼죠 아, 뭐 크게 그게... 다른 데서는 거의 하나도 없었는데, 네. 아까 8번에서 제가 연습을 한번 살짝 좀 놓게 탔잖아요. 놓켓 네. 탔을 때, 이제 왼쪽에 하중 걸릴 때, 네. 그때 쇼이 다, 이제 다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아... 네.